안녕하세요 여러분 쇼핑몰의 여러분들의 도움이 다나쌤 김경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쇼핑몰 카페24의 스마트 모드 그 중에서도 분류 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스마트 모드의 왼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상품 관리라는 메뉴에 상품 분류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카페24의 카테고리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수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분류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옆쪽에서 분류명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1이라는 샘플로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표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표시 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메뉴를 표시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메인분류 표시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인분류 표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 딱 들어갔을 때 위쪽에 메뉴가 짠 하고 왼쪽에 메뉴가 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메뉴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메뉴를 원뎁스 첫 번째 메뉴로 대분류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만약에 메인분류 표시 상태를 표시 안함을 해주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메뉴가 노출이 안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분류로 되어 있는 메뉴는 웬만해서는 표시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으로 투뎁스에 있는 중분류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는 메인 분류 표시 상태를 표시함을 해놓으시게 되면은 다시 같은 대분류와 같은 동급의 메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분류에서 표시할 때는 유의하셔서 표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표시함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품절상품 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품절된 상품을 자동으로 품절을 됐을 때는 사라지게 하겠냐 아니면 품절 상품도 상관없이 보여지게 하겠냐 품절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 부분을 설정하시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 설정으로 그대로 두고 아래로 보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분류를 어떠한 타이틀 SEO로 잡아줄지 그리고 소유자는 누군지 설명은 무엇인지 키워드 는 뭘로 할지 검색엔진에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시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수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뉴 1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시죠. 그리고 해당하는 분류가 밑에 지금 줌 분류의 자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켓을 클릭을 했는데요. 자이 분류는 제가 어, 이 자켓은 메뉴 2로 바꾸고 싶은 걸 메뉴 2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택을 한 다음 제가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렀는데요 메뉴 1 다음에 메뉴 2가 나와야겠죠 근데 메뉴 1 안에 지금 2가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얘를 상단으로 메뉴를 한번 분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어, 카페이시다 분류 관리 메뉴에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좋은 메뉴 중에 기능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메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메뉴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짠 하고 표시를 해주게 되면 네, 이렇게 분류를 이동을 할수 있죠 자, 순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자, 어느 위치에 되는지 선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했는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분류 이동을 저장을 꼭해 주셔야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했는 메뉴를 분류 이동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곳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해당하는 메뉴로 들어가서 표시하는 상태를 다시 한번 변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메뉴들은 이렇게 삭제라는 버튼으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 쓰실 메뉴가 있다면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요. 추가할 분류가 있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대분류 추가라는 버튼으로 분류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해당하는 표시 상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대분류 안에 중분류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분류를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메뉴 5 0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해당하는 메뉴를 표시한만 설정하시고 메인 분류 표시 상태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중분류이기 때문에 메인에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쇼핑몰로 가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요. 제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킨은 이렇게 샵이라고 하는 곳 안에 메뉴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메뉴 1, 메뉴 2, 대분류, 메뉴 5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로 제가 만든 메뉴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 관리는 생각보다 설정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류를 드래그 앤 드롭 또는 선택하셔서 표시함과 표시 안함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시는 부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류관리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